아 스스로 를 계속 낮추고 식충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상대방이 와가지고 아너 식충이 아닌데 너 잘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가 자꾸 아 나는 지금 취업도 못했고 막 식충이 같아 아니야 난 지금 완전히 정체돼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어? 그래? 니가 어, 생각하면 넌 식충이 맞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안녕하세요 글리쌤 작가 이종서입니다 아 저는 이제 일을 마치고 오면 습관적으로 이제 메일함을 열어봐요 자기 전에 어떤 메일들이 와있을까 업무 관련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보시고 이제 고민 관련 메일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음이 많이 가는 거 어, 그건 또 어,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 회신은다 드리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고민 메일에 대해선는다 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 고민이나 어, 제 채널 관련 어떤 주제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면 어, 보내주세요.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음, 이런 거예요. 20대 이제 후반인데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취업이 안 돼가지고 취업 공부한다고 이제 도서관이랑 집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스스로 이게 자존감이 굉장히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냥 밥만 먹는 약간 식충이 같은. 아,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이런 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취업이 어려웠을 때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본이 아니게 이제 쉬었던 기간이 있다 보니까, 자, 어딘가에서 이제 불러주지도 않고, 내가 무언가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이도저도 아닌 이제 중간에 그냥 서 있는 꼴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뭐 불러주지도 않고, 내 스스로 무언가 하기에도 쉽지 않고, 이제 고립된 거죠. 아,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임에도 때가 되면 밥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밥은 또 새끼 잘 찾아 먹죠 또 이럴 때또 살이 올라요 희한하게 마음적으로 막 힘들어도 밥은 밥대로 그냥 또 먹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운동량은 적어지고 또 살은 또 찌고 마음은 가라앉고 여러 가지로 그냥 다 복잡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식충이라고 느껴지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식충이라고 한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을 내가 이것을 내가 타개하지 못한 거에만 집중하게 돼요. 자, 취업이면 당연히 취업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취업을 못한 사람이 돼요. 내가 결혼생활을 잘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것 때문에 나는 이혼한 사람이다. 나는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다. 자, 멍해를 내 스스로 씌우게 되죠. 내가 그 직면한 현상이나 내가 타개하지 못한 장애물 자체가 내 인생에서 굉장한 큰 굴레로 이제 자 나라는 자아가 단한 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업 못한 나라는 자아가 한개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자아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직면을 하면 나는 무조건 그 문제에 대한 그 자아에만 내가 고정이 됩니다 나는 취업 못한 사람 내가 뭘 못한 사람 뭘 뛰어넘지 못한 사람 자 이럴 경우에는 취업 준비를 하는 이 기간에도 병행되고 그리고 평행하는 나만의 다른 자아가 있어야 돼요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이 잘안될때 제가 했던 거는 마라톤이었어요 지금도 종종 즐겨 하는 운동인데 자 취업을 못했고 사업에 실패한 이 자아는 그대로 뒀어요 내가 손 대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는 일단 그대로 두고 병행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평행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트랙도 열심히 달리고 하프 마라톤까지 가서 뛰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무언가 도전하고 있는 이 자아가 한편에서 꿈틀꿈틀대요. 그리고 취업을 못했고 사업이 실패한 이 자아도 그대로 있어요. 첫 번째 자아, 두 번째 자아가 두 개가 함께 상세되게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 병행하거나 평행하는 것들, 이런 자아가 없으면 이 힘들었던,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에 봉착한 그 자아만 내 모든 것을 다 압도해버려요. 이렇게 압도해 버리면 주변에서 그냥 단순히 쳐다보는 데도 불구하고 취업 못한 사람 밥만 먹는 식충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의 하루 계획을 세우면 아침 점심까지 내 취업 준비를 하겠다 딱 결심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내가 필요한 자격증 이라든가 뭐 언어 공부를 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가지고 병행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중에 취업이 되고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러면 내가 병행했던 것들이 내 무기가 됩니다 문제 하나만 쳐다보고 하루종일 그거에만 골몰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으면 이 병행하는게 없다 보면 이 문제가 나중에 풀렸어도 굉장히 허무해요 내가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을까 차라리 여행이라도 다니고 무언가 나한테 남는 공부를 병행할 걸 대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돈을 벌진 않지만 소속감은 있죠 이제 울타리를 벗어나서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힘든 시기를 처음으로 이제 내가 맞이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이처음의 공백기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공백기가 될수 있어요 인생에서 공백기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퇴사하고 퇴직할 때도 공백기는 생기기 마련이에요 나중에 한 번에 맞닥뜨려 가지고 그 공백기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 나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내 자아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세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식충이 같아도 그건 그거대로 견디고 따로 함께 할수 있는 또 다른 내 자아 있죠 이쪽을 함께 키워 봐야 돼요 이게 스터디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새벽 아침에 독서 모임을 간다든가 어딘가에 세미나를 간다든가 계속 나를 한쪽을 채워 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이쪽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지만 무언가 병행을 했던 이런 것들이 채워졌을 때이 한쪽 목표가 내가 완성이 됐을 때이 준비했던 것과 어느 순간 퍼즐이 맞춰져요. 공백기 시기, 힘든 시기에 책을 그저 읽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도서관에서 그냥 책 읽는 백수였겠죠. 하지만 그 기간이 나중에 책을 쓰기도 하고 사업을 할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됐어요. 병행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처해있는 그 현실에만 골몰해 있고 무언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이쪽 자아, 내가 원하지 않는 자아에 내가 집어삼켜져 버립니다. 과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본 결과를 내가지고 이 영상을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이 고민을 했을까? 어, 내가 왜 이런 고민 메일을 보냈을까? 어,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아, 어,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항상 댓글 어, 달아주시고 공부하실 분들은 하단 어, 카페에 오셔가지고 어, 스터디도 하시기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어, 힘이 됩니다